아 저는 비지원자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학교 아니라고 생각했을걸요? 어머 음, 진짜요?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전혀... 자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8,720원 아닌가요? 네? 8,720원 아닌가요? 8,720원 아니냐고요? 8, 아니냐고요? 8,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도 가장 높은 면접관님은 비 면접관님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되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명상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비라고 하고요 인사교육 쪽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지원자는요 관련된 인턴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셔서 이력서 자체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서류 합격률도 상당히 높겠죠 면접관 관점에서 보면은 좀 허점이 많이 있는 이력서와 자소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빡센가요? 좀 톤, 톤좀 다운할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분 내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일할 만 나는 곳을 만드는 지원자 B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생회장과 HR 관련 인턴을 하면서 함께 일할 만 나는 곳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학과 교육공학을 공부하면서 조직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불편, 불만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성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은그 제도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어예 인사 지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사는 직업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인사팀이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직원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직무. 저는 우선은 그냥 바로 저희가 탑다운 식으로 이거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하는 것은 요즘 인사 트렌드나 우리 조직원들의 그런 방향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즘 인사 트렌드는 뭔가요? 어, 트렌드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 트렌드 안다고? 그럼 또 트렌드 뭔데? 네가 말한 거 얘기해봐. 근거 돼봐. 트렌드 잘 말해야 돼요. 요즘의 인사 트렌드는 위에서 정한 거를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과 그 경영진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인사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 인사 트렌드의 출처는 어딘가요? 인사 트렌드의 출처는 어떤 근거로 요즘 인사 트렌드는 그렇고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들께서도 채용을 할때 부이로그형의 그런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그 임직원들과의 그 타운홀 미팅이나 이야기한 듣는 시간을 마련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 걸 보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어국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은 정답은 없었어요 애시당초 트렌드는 변화하는 거고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삼성 인력개발에서 신입 임원과정 기획하고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업무를 하신 거죠 정확히? 직무 활동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직무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니 즉 어느 정도 아냐 를 묻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상과 포부만 늘어놓을 경우 그거를 면접관은 계속해서 검증하려 들 것입니다. 어 제가 담당했던 거는 대상자들의 인사 정보를 엑셀로 클렌징하는 작업을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 삼성 기어 VR을 사용을 해서 기어 VR을 어떻게 체험을 할수 있는지를 그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였고 그 삼박사일간의 교육 과정 동안 그 부스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임원분들이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트한 거지 기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기획했다고 하는데 기획의 범위가 어디냐 진짜 네가 한 일은 뭐냐 너가쓴 거가 다 동그라미면 나는 합격시켜줄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가이드북을 기획을 하였고 한 강사를 리스트를 작성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기획도 해보았고 저도 어떻게 하면은 임직원들에게 트렌드를 조금 더잘 체험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함께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그때 기획서 페이퍼 만드셨어요? 기획서 페이퍼는 강사 섭외 리스트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 아 했던 경험이 고그 정도 수준까지였구나 이만큼 늘린 거구나 이만큼은 좀 부족하구나 이렇 이미 판단 끝나셨고요. 그 본인의 성격을 한 달로 표현해가지고 일, 직무 역량과 관련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냉정과 열정으로 저를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봤을 때는 열정적이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인사에 있어서 또 판단을 내리고 냉정한 선택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어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냉정하면서도 열정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꼰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정의하세요? 이전에는 꼰대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저도 어, 싫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 제가 좀 경험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대로 판단을 할수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꼰대 분들도 배경과 이유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정말요? 네. <웃음> 그리고 저도 살아가면서 뭐 꼰대까지는 아니지만 좀제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과 고집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음... 비면접관님은 토부나 의지나 이런 거 내시장치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진실이 되냐 그리고 정말 거기서 역량이 있느냐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8,720원 아닌가요? 네? 8,720원 아닌가요? 8,720원 아니냐고요? 1 7 2 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했어요. 비지원자님도 본인이 약간 깨달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면접관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약해진 거예요. 본인 외우고 왔겠죠. 외우고 왔는데도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답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함께하는 데서의 즐거움을 아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당장에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직에 들어옴으로써 팀워크를 망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B 지원자님 같은 경우는 경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부분 해석을 잘 못한 것같아요 정리를 한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라 생각하시는 면접관이 아마 B일 거예요 아, 아닙니다 사실 합격 가능성도 가장 높은 면접관님은 B 면접관님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B 면접관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압박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압박 면접이 아니다 애시당초 근거만 찾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되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명상만 하세요 내가 과거에 이 행동을 왜 했고 아는 게 뭐고 즉,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성과 낸 것, 실패했던 것 이것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합격을 합니다. 애시당초 대기업 면접관이시잖아요. 대기업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즉, 대성부를 나무를 골라서 학습은 우리게 시키겠다는 라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과거가 잘 정리되어 있느냐, 똘똘하냐 이거 본 겁니다. 눌루랄랄라 가다가 이런 분만잘 만나서 잘 정리는 친구는 합격합니다. 암흑에서 면접을 보는 듯한 그런 진짜 리얼 블라인드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삼성전자 네, 분이실 것 같았어요. <웃음> 논리의 삼성이잖아요. 이게 맞아? 라고 계속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일명 압박 면접이었다면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안 보고요. 되게 오늘은 되게 하시하게 본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말도 끊꾸고또막 공격도 하고 짧은 시간에 뭔가를 채용을 해야 되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계속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난 그래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환경에서 계속 질문하니까 이제 좀 당연히 압박스러운 거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아 저는 비지원자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 음, 진짜요? 너무 너무 놀라 가지고 뭐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거를 할 만큼의 어떤 열정이나 또 준비도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신입이시잖아요. 경력이 없는 디렉션 드리는 대로 되게 열심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t i o n 은이 대답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웠었거든요. 스스로 i r e c 되게 은찮은데 오히려 되게 괜찮은이 d 까먹은경 d i 고 생각해요. 왜냐은이 d i r 하 c t 은이 d i r e 은이 d i r e c 야된다이렇게 포장해야 된다는 생이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간 준비한 것도 너무나 많고 경험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진솔하게 얘기만 했어도 저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오히려 답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이 긴장을 감추려고 수식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딱 그대로 봐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 면접이라는 형식 자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처럼 어떤 답이 있는 과정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요령보다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막 있어 보이게 할 필요 없이 하는 만큼만 얘기만 하더라도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